올라갈 수 있는 거야 산을? 일단 한번 가보자. 응. 여기 애들 집에서 좀 먼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맞아. 어차피 뭐 여기서 죽나. 그래, 4판이야 누리를 쌩여 죽나. 뭐가 그래. 달라? 아 근데 망치가 어, 괜찮을까 모르겠다. 우장이 안 데려와도 돼? 우장이? 우장이 음. 챙겨 올까? 응. 어, 내가 갔다올게. 응. 음. 여기서 그럼 조금 기다릴까? 그래. 어, 코랭이한테도 이야기를 해볼까? 코랭이 여기 집이잖아. 코랭이 많이 쉬고 싶을 거야. 맞아. 인형됐다가 돌아온 거잖아. 많이 피곤하겠지. 음 그럼 일단 우리가 성공하면 코랭이를 데리고 가는 걸로 하자. 좋아, 좋아. 응. <웃음> 너희 혹시 여기서 생활하기 전에 기억이 전혀 없니? 응. 음. 난 기억나는 게 여기...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부터 기억난다고? 응. 응이상하고만 음. <웃음> 다른 애들은 여기서 생활하기 전에 기억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 응? 얘들아 관계팀. 내가 우장이 응. 데려왔어. 응, 그래. 응. 가보자. 양아 이거 너가 좀 들어줄래? 나 너무 피곤하다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은 가자. 한번 가보자 그래 가자 장아 여기로 가보지 않을래? 아 그래 그래 여기야 그쪽으로 가면 애들 집이 가까워서 아 맞아 아 여기가 그나마 올라가기 쉬운 것 같아 내가 예전에 한번 다른 곳타본 적이 있는데 얼음으로 꽝꽝 얼어있더라고 그때도 응. 눈 파낸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너네도 올라갈 때 조심해 응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그러게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아 쉽게 높네 아, 빼옹아, 응. 응? 너 날아서 갈수 있지 않아? 아, 근데 나 그렇게 높게 날지 못해. 나 우리 집 3층 올라가는 길에도 사다리 놨잖아. 아휴, 아유, 아유, 힘들어. 걸어 아, 올라가는 아유, 게 힘들어. 빠를 거야. 아이, 이 좀만이 아, 이 존만이들 어디 올라와?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날개에 눈이 껴서 아! 축축해. 야, 너도 축축하니? 나도. 이런.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이거, 이거 설렁이가 봤으면 건몸 건정하면서 잔소리 했을 것 같아. 맞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근데 얘기를 엄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 이거 발 디딜 곳도 없고... 빠야 되나?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안에 팔수 있어? 아... 아, 아유, 아유, 아유. 이거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 아왜 이렇게 높아? 나아 다리 후들거려 진짜. 어, 어 잠깐만, 아 떨어질 것, 것 같아. 더...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안될것 같으면 우리 진짜 그냥 응. 집무실 한번 가 볼래? 그래, 거기는 집무실 있다며. 응응. 응. 우리 저번에 그때는 음... 막좀 뭐 그렇기도 했고 장이도 망치 잃어버리고 해서 못갈 거긴 한데 오늘 망치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럼 거로 음. 한번 가보자 그래 거기로 가는 것도 나는 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럼 가보자 같아. 우리 가보자, 조심해서 내려가 에이 퍽퍽퍽아 아, 아, 아파 야 여기, 여기 이쪽으로 좀 돌아가자 애들한테 안 걸리게 고랭이 그래. 왜 고랭이 왜이 고랭이지 아 그래 알어 왜 계속 사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말 들으니까 들으니까 아 알았어, 여기, 알았어 여기로 가 여기로 여기로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우 험난하다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험나네야 우리 마을 원래 이렇게 넓었니 어. 어 너무 멀다 여기 맞지 길 맞을 거야 맞을 걸 야, 니네가 길을 모르면 어떡 해? 아, 좀 헷갈려가지고 보인다, 보인다. 아, 보여? 야, 여기 살로기 집이니까 목소리 다자 목소 목소리 나자. 저기 저기. 야, 양이 너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아, 쟤는 키가 커서 다리가 쟤 키가 커서 다리가 길잖아. 나도 아, 키 진... 크고 싶다. 이들이라 뭐라고? 아니, 아니야, 아무 말도 아닌데. 뭐가 많다는 거야? 어, 어 너네가 정이 많다고 아아아 응. 아, 아, 응? 정많이? 어 오케이 그, 오 아, 그치 그치 정많이 정많이? <웃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근데 설록이 자는 거 아니야? 야 일단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와 왜? 웩 어, 괜히 깨우고 싶은데 <웃음> 너 설록 아너 근데 야 들어가자곤 했는데 여기 오니까 좀 무섭다. 나 저번에 여기서 좀 축축해졌었잖아. 그래 지루었지. 아 뭔가 나도 야. 약간 갈갈갈 귀신 또 싫은데? 나오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아, 네. 공장 안에 설렁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니 그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 갈... 아니 잠깐만 빼옹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갈갈갈이 너였다고? 어. 응 빼옹이가 갈갈갈 귀신이었대. 어. 아니 빼옹이가 갈갈갈 귀신이면 <웃음> 아이 내가 그때 너네 공장에서 나가게 하려고 흉내냈어 그거 아, 믿는 거야 빨리 와 거야? 빨리 와 아니 나 갈갈갈 믿은적 없어 아. 그냥 좀 놀라서 그런 거지 갈갈갈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 나는 응안 음, 놀란 척하죠? 응나 진짜 그안 놀랐는데? 만 그때 지... 음... 지뭐 아, 아니야 갈갈... 지랄... 그럼 갈갈갈 갈갈 귀신은 없는 거지? 아. 어, 없는 거 같으니까 없고. 나랑 가니까 무서워하지만 내가 더해줄게 오보뭐다 패준대. 오. 그래 어차피 어. 여기까지 온 거. 야, 이거 문 잠겨 있는데? 이거 망치로 부술 수 없어? 잠깐만. 망치를 한번 해 봐. No. No. No. No. No. 어, 왜 이게 안 되지? 아, 너손 너무 커다는거 너무... 아니야 너? <웃음> 아, 너 무리한 거 아니야? 산 올라갈 때? 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냥 문이 좀 단단한가 보지. 장이가 뭐 힘이 없는 애는 아니잖아. 벌벌 떠는데 이거. 에이좀아 그러게 내가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양아 네가 키가 크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그래. 줘봐. 야 제가 되니까 좀 크기가 작아 보인다. 어? 이거 부수면 안 돼? 어뼈옆 때리는데? 뭐야 무슨 소리야? 뭐야? 어? 헉! 아, 야 뭐야 이거? 야이 막대기 뭐야 이거? 헉, 뭐야? 야 이거 막대기 손잡이 아니야? 어, 망치 부가게 부가졌나봐 아니 너 이거 부수면 어떡해 문을 부숴야지. 망치를 부수면 어떡해? 아 예, 괜찮아 괜찮아. 대가리 대가리 이렇게 이렇게 두개 같이 있거든. 대가리 어 음. 대가리 분리된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붙 망치를 붙이면 부시면 부시면 어떡해. 돼. 붙이면 어떻게? 어 붙이면 돼 붙이면 돼. 야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거식이 뭐냐? 어떡 하냐 이거? 어? 내내내 내, 내 망치 이거 아. 어떻게 써? 어. 아유 이거 부치로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아마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망치에 좀 충격이 간것 같아. 조금만 손 보면 될것 같긴 한데 아, 내일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아내 망치 아유, 못 사라 못 사라. <웃음> 아, 어. 아 귀가 알람이다. 야 근데 이거 귀가 알람 들을 필요 있어? 너네? 어, 산타도 없는데? 아... 근데 망치가 이렇게 됐는데 갓 어떻게 가? 아니 이거 열쇠를 찾아봐야 될거아니야아 근데 쇠상한아나 없는데? 너는? 내가 접수보면 열쇠를 어떻게 갖고 있어? 그래.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어? 팽이 아니면 설록이네 집에 있겠다. 킹리적으로다가 이거는 설록이 집에 열쇠가 있을 것이요. 아 근데 양이너 아까 팽이 지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너. 또... 잘 때는 있어? 어? 야, 설로기네 집에 가서 털어야지! 지금 잘 시간이야? 아니, 설로기 어? 집에 있지 않을까? 설로기? 그럼 설로기를 빼돌려봐. 설로기를 밖으로 유인해봐, 어때? 걔가 우리 말을 들을까? 맞아, 우리 싫어해.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볼까? 응. 일단 가보자. 그래. 엥? 아우, 아우 오, 어, 깜깜해 아 밤에 불 켜놓으면 안돼 이거 그니까 말이야 전기세 어너에 내는 것도 아닌데 응. 애들이 느려 존만이라 어 애들 왜 이렇게 느려 내가 일단 가서 설로기를 한번 불러볼게 그래 얘네 왜안 나와 이렇게 느려 아. 자, 기다렸다 같이 갈까? 어 그래 그래. 빨리 와 뭐해? 대내주 축축해진 거 아니야 이거? 뭐해 뭐해? 아니 나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렇지 존만이라. 일단 내가 정말? 가서 별로기를 한번 유인해 볼게. 기다려봐. 나나 그래. 아, 나, 그럼 나도 같이 가볼래. 별로가 야 왜? 그렇게 친 친절하게 부르지마 야 오살로. 야 오살로 야 오살로 내 원수 똑똑똑. 원수를 갚으러 왔다 오살로 나와라 야 오살로 야 뭐야 나가 나가 뭐하는 거야 아똥좀아가다 급해가지고 똥좀 너넨 뭐야 나가 어내 원수 아니, 저, 저, 저... 결투 신청하러 왔다 아. 아니 그냥 좀한번 놀려고 같이 놀자아 밤시간에 아. 뭘 놀아 지금 기가음 울렸잖아 나가 들어지마 나가 기음이다 무슨 소용이야 이거 아아아 야야나 나가 아, 아, 아, 아, 야나똥좀 나가. 싸고 나가면 안 될까? 아니 뭐? 소금이네 가서 싸아 소곰이네 개물잖아그래도 지리면 너가 책임질 거야? 아 네가 지리는 게 나, 나랑 뭔 상관이야 나가 아이 참아 정하해 정말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나를 찾고 있는데 오. 뭐. 무슨.. 우선 내 집에서 나가서 얘기해 아.. 나가 그래 난똥 싸고 있을게 너네 나가서 얘기 좀해 너도 저기 호수가에서 똥싸 그래. 여기서 싸지마 나가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웃음> 싸고 있는데 이미 나가 끊어 아 무슨 소리야 이미 싸고 있는데 뭘 끊어 끊기는 여기서 볼게 어야 어, 뒤돌아서 봐 그러면. 있어 중간에? 뒤돌아서 봐잘 모르겠어 어? 세상에 <웃음> 헐야 응? 왜? 네. 이거 봐 야설로가 휴지 좀더 갖다주면 안되냐? 뭔데? 아 그냥 끊고 나와 아이 그 손으로 닦을 순없잖아 이거 아, 모자라 니 이걸로 아 그럼 니털좀 네, 네. 뽑아줘 헉니털좀 왜? 네, 왜? 뽑아줘 아 됐어 아이 참나 아 너무 진짜. 충격인데 이거? 아, <웃음> 진짜 너무하네 양아 너도 너무 나와서 거... 이것 좀 봐봐 왜 뭔데 뭔데 어이가 없다 야 빼고 와 아야야야야 일로와봐 아우 아우 똥 아우 아우 힘들어 뭐야, 이거? 야 설렁이가 내초서가 구겨서 버렸어 응? 아 여기 쓰레기통에 있더라 와아니야 너네 에이... 내가 똥 싸는 척할때안 뒤져 보고 뭐했어? 나가했잖아아 뭐냐? 야 재수 없으니내집 앞에서 얘기하지 아! 아! 야너 진짜 어? 야 승질보소 진짜? 야, 너... 집에 불 지르자 어때? <웃음> 아니 집에 불 지르면 어떡해 야, 그럼, 그럼 나올 수밖에 없잖아 나쁜 사람 야, 되는 거야 어. 나쁜? 난 나쁜 사람이니까 일단 줘봐 어떡해? 응? 없어, 집에 부 지르자, 그렇고. 집에 부 지르자. 어? 아! 야 너네 집앞 아니거든? 가. 여기 호수 옆인데 왜 뭐라 그래? 하층간? 어? 여기 호수 아닌데? 응? 조용히 해, 시끄러. 아, 알았어. 아. 아이, 그럼 어떡할 거야, 어? 저기 열쇠 어떡할 아, 거요. 아니, 장이가 망치 고치면 내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고치는데 시간 오래 걸려? 아니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고쳐야지 누가 이거 두 동강을 내가지고. 아 누가 그랬담. 아, 이것 그러니까, 봐. 누가 그랬냐. 개이엽네 이걸로 뭣도못 받겠어. 근데 그러게. 이거 산타 산타 집에 열쇠 없을라나? 저지무실 열쇠? 못 봤어? 갔을 때? 글쎄, 가, 음. 갔을 때못 보긴 했는데. 나 아무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이만 집에 가자. 응. 그래, 아, 장이도 뭐 가자. 너네도 같이 가볼래? 어디? 어디를? 산타! 집! 아직 아... 안 된다니까? 나는 그거는 좀.. 우린 걸리면 더 큰일 나.. 그러면 내가.. 야, 쟤 저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빨리 가자 빨리 가야뭘 <웃음> 어, 뭘 봐! 봐! 빨리 와 빨리 아, 일단 장이 망치 부수면 내일은 나갈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우리 내일 나가 보는 건 어때? 내 망치를 부순다고? 고친단 이야기겠지 뭐 아... <웃음> 아니 망치를 고쳐서 하늘을 고친다 아... 내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타입이잖아 응. 아, 이거 그러면... 지무실 응. 문은 이거는 내 생각에 킹리적으로 봤을 때 설로기가 잠근게 맞어 설로기가? 그래 설로기를 집 밖으로 빼내야 돼 설로기 집을 뒤져야 된다니까 아, 일단 아... 시간이 늦어서 지금 근데 난 망치도, 망치도, 망치도 없는데 나간다고 하는 건좀 그런 것 같아 지금 쟤도 지금 저렇게 온 고집 뿌리고 있으니까, 일단, 한수 몰라 나는 게 맞는 그래. 것 같아. 산타님 집 문을 부수려면, 어쨌든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 재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 음. 근데, 냥이 너, 행이랑 아까 싸우던데, 오늘 집은, 어수, 잠은 어디서 자? 어. 아자 글쎄. 여기 밖에서 자는 거야? 입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어? 나장인없 집에 없으면... 가서 같이 가지 뭐. 어. 우리 집에 침대 한 갠데? 어? 우리 나, 집에 자기 집에서 잘 생각하지 마. 어? 왜? 나도 장인 집에서 안 자는데 이가집기서왜 자. 자 그럼. 아 오래. 그래 우리 집에 그럴까? 와. 우리 그래 그래. 아니 그럼 속아 마. 네가 장인의 집에 서 집에 가서 자고 내가 네 집에서 잘게 어때? 우리 집에 침대 우리 한 개라니까. 왜 그래? 우리 집 어? 침대 한 개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장인, 장인의 집에 가서 놀러와서 자고 싶어 하는 거 같아서 내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데 얘가 눈치가 없네. 어? 음. 아. 난거 뭐... 진짜요. 둘이 가서 어? 야식도 먹고 수다 쩔고 그러다 자라고 내가 배려해 준 건데 아유 정말 존만이들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진짜. 근데 우리가 야식을 왜 먹어야 아유, 돼? 맞아. 난 아유, 그냥 잘래. 원래 그런 거야.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아유 진짜 에 응. 도를 망치가 아유. 지팡이가 됐잖아. 이거 그냥 집고 다녀야겠다. 그걸로 하키는 할수 있겠다. 아이고 응? 참나, 아, 참나. 야 일단 집에 가자. 응. 빨리 가자. 에이, 그래 그래. 아 오늘 진짜 야심차게 도전한 건데 망치가 부서져 가지고. 그니까 가자. 말이야. 아유, <웃음> 누가 누가 부숴? 망다 그니까 누가 망쳐, 망치 고쳐가지고 다시 모여. 그래 그래. 내가 연락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 따라와. 그럼 내일 주점에 주점 앞에서 봐. 알았어, 그래. 바이 가자, 씨. 아, 이거 에이. 아무리 봐도 설록이 집을 뒤져야 되는데. 아, 근데 설록이 아침에 맨날 아침 운동 나오지 않아? 늦겠지? 그럼 아침에 이 설록이네 집에 가가지고 좀 뒤져봐야겠는데. 좋은 생각이다, 냥아. 응. 음. 아, 또 어느 세월에 가? 어, 왜 이렇게 어둡지? 앞으게 집이 이렇게 오둑엉커매 혹시 털린 거 아니야? 누한테 누가 누집 뒤진 거 아니야? 에이. 일단... 있겠지. 아니, 아니, 너는... 여기 3층에서 자면 될거 같다. 3층에 어디야? 아, 아... 여기? 응... 오... 에~ 에에에 야, 여기 약간 리모델링 했구나? 그치, 너 이상하게 눕는 것 같아서. 바꿔봤지. <웃음> 아, 그렇구나. 어. 그 우장이도 어디다가 좀 내려둬야 될것 같은데? 우장이 여기 우장애... 위에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응. 나한 줘. 자. 우장이도 여기 앉혀줘. 야, 이거, 이거, 이거 거미줄 좀 치우고 앉혀야 되지 않겠니? 어? 에휴. 에휴 나는, 난좀 들어 누울 테니까, 어? 진짜, 양아, 내가 고맙다는 말밖에 떠오질 않아. 너무 고마워, 양아. 그래, 아유, 정말. 아유, 삭신쑤신다삭신쑤셔 아주 그냥, 어? 옷 홀라당 다 보고 자야겠다, 아유. 자, 어? 아! 아유,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야, 우장, 우장이 난처놨니 어? 양아, 왜? 나할 말이 있는데. 어, 말해, 누워있을게. 뭔데, 뭔데, 할 말이 뭔데, 말해. <웃음> 누워있을 서 거야? 어어어어 어, 어. 너가 지금 다처리를 했잖아 응 접수부 굉장히 들어가고 싶고 접수부 열쇠도 설로기 갖고 있을 것 같고 집무실도 설로기 갖고 있을 것 같고 응 너가 갖고 있니? 아니 아니 난 없지 근데 <웃음> 내가 말해줄라 그랬는데 너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맞다 오늘 너가 나한테 막 말해준다 그랬지 응 근데 저, 접수부문 응. 그거 설로기 말고도 팽이한테 있을 거거든 어? 그래? 음, 음. 설로기는 그거 개성격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을 거야 음? 그러니까 설로기보다 좀 순한 팽이네 가서 한번 찾아보는 거 어떨까 싶어 팽이가 뭐가 순해 나랑 지금 사이가 좋나안 좋은데? 설로기보단 낫지 야 근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유인해서 내보내야 돼 그러면은 너가 너나 다른 애들이 팽이를 밖으로 유인해야 돼 근데 설로기는 아침에 아침 운동을 하니까 설로기를 그 거시기 하는 게더 거시기 아닐까? 더 철옥이는 그래. 집을 뒤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문이 접수부 어. 들어가는 문이고 집무실 들어가는 문은 따로 있어 그래? 어, 어. 그니까 러 어. 그그 그 우리가 본 문은 그 열쇠는 팽이내에서 얻고 집무실 들어가는 그쪽은 설로기를 공략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은... 아 근데 뭐두개 중에 뭘 먼저 손에 넣든지 어쨌든 간둘다 손에 넣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손에 넣는 순서는 상관없지 않을까? 그런가? 그렇게 뭔 2중 이중 3중으로 이중 중 보완을 해놨대? 개장나게? 거기가 마찬가지 좀... 너도 피곤할 텐데 좀 쉬어. 그래. 그래. 고마웠어 양아. 그래, 아유, 빼옹아, 너도 자, 나도 그럼 잘게. 음, 잘 자. 어, 그래. 아유, 정말, 진짜, 아유, 지겨워, 지겨워, 아유, 진짜. 이놈의 미친, 어? 이놈의 미친 말 같은 이라고, 아유, 진짜. 아, 해먹은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아주, 진짜, 어? 아유, 이놈의 거시기 빨리 나가가지고, 내 침대에서 자든지 해야지. 아유, 아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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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예 초가 너무 밝게 빛나고 있어. 응. 어, 어 촛불 좀 가져가줄래? 아유 너무 환하다. 응. 아유 너무 환해가지고 잠이 안 오네 세상에. 응. 어, 불좀꺼 너... 알자. 어, 응. 고맙다. 응. 아유 환기 잘 되라고 벽도 부서주고 가네요. 아유 고마워라 세상에. 아유 진짜. 아유 이제 그러면. 어? 어? 어? 어왜 빼옹아 무슨 일 있어? 어, 내가 부서었어 어, 응. 아, 괜찮아. 뭐, 맞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아. 응. 난 괜찮아. 넌 자렴. 응. 내가 이따가 소리할게 나중에. 그래, 내일 일어나서 해. 그래. 아유, 그러면. 아유, 저기 위에 바람 술술 잘 들어오고 좋네요. 응. 저게 훨씬 낫다. 어, 바람 술술 잘 들어오고 좋네. 응. 어. 아, 그러니까 산타옷 껴입고 좋아요. 잘까? 어. 위에가 어, 좀 우풍이 좀 들어가지고 아유, 이거 완전 그냥 어? 내 잠옷으로 딱이네, 어? 내 잠옷으로 딱이네, 이거. 어? 잠옷 가운으로 딱이네, 잠옷 가운으로. 어? 아유, 정말 진짜 어? 산타옷은 무슨 이거 이거. 그거, 그거, 그거 잠옷 로브 아니야, 잠옷 로브? 어? 잠옷 가운으로 딱이네요. 네, 에이, 좋다. 응, 무척 좋다. 응. 아유, 근데... 안나가겠다는 설록이랑 팽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기절시켜가지고 둘점매면 안되나? <웃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어? 진짜.. 이게 내 생각에는.. 어? 내 생각에는 문으로 나가기보다는 어디를 박사를 내서 박사를 내면 확실히 뭔가 밝혀지는 게 있지 않을까?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알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음. 아저 자리에 우장이 앉혀놓을걸 응 음. 그러면 정말 자도록 합시다 이제 이제 그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에 설록이야 새벽 운동 가는 타이밍을 노려보도록 합시다 설록이 운동 가는 타이밍을 노리고 그러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팽이를 불러내달라고 하고 그러고 내가 팽이네 집에 가서 뒤져보는거지 근데 팽이네 집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집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음. 어쨌든 간, 산타나의 집도 다시 한번 갔다 오긴 해야 될것 같아, 그죠? 음.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 이만 잡도록 합시다. 아유, 정말 오늘 정말 피곤했다. 아까 등산도 해가지고 존앤 피곤하네요, 그죠? 아유, 세상에. 다들 메리. 그러고 보니 오늘 크리스마스네요, 그죠? 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양바입니다 음.